이사야 7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주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라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주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자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국 하수에서 먼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뇌어온 삭도 곧 아스루왕으로 내네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 구루의 은천 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그 땅은 소를 풀어 놓으며 양이 밟은 곳이 되리라. 징조를 구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의존하여 위기를 모면하려는 아하스 왕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고 하십니다. 왕의 불신이 유다를 망하게 하고 백성을 괴롭게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징조를 구하는 것은 미숙한 신앙이지만 그럼에도 징조를 주시려는 의도는 왕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강구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미숙한 신앙이 불신앙보다 낫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보다 붙잡는 것이 더지혜롭습니다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나 그의 의사와 상관없이 징조를 보이십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작정하신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유다의와 운명은 아하스의 능력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징조는 인마누엘입니다. 인마누엘은 이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징표로 당시 한 인물을 가리키지만 궁극적으로 불경건한 아하스를 대신할 경건한 왕 메시아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인마누엘의 성취를 일상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강대국을 의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는 침략당하고 백성은 수치를 당하며 포로로 끌려갈 것입니다. 적은 양식으로도 풍족하게 먹을 만큼 소수만 남겨질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토지는 황미, 황무지로 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의지한 것들은 결국 우리를 삼키는 재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손으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아하스가 징조를 거절합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경관한 이유를 들었지만 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는 이미 아수르에 도움을 청했고 나름 수요로를 정비하는 등 대책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왕 때문에 백성도 하나님도 괴롭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이유가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교만 때문은 아닌지요? 전체 인구의 70%가 사는 지역을 장악한 반군 세력은 예멘을 이란과 같은 이슬람 신정국가로 만들려 하고 있다. 예멘의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가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 뜻과 계획을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하소서. 아멘